야대박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비스입니다 오늘은 LCMG를 가져왔는데요 이 총은 PKP 만큼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총입니다 처음 사용하신다면 짧은 총열을 뚫기 전까지는 좀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짧은 총열을 뚫고 나면 PKP 만큼 강력한 MG가 됩니다 연사력은 PKP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지만 중거리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을 조준하여 킬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발의 넉넉한 탄창과 추가로 400발까지 예비탄창을 줘서 말 그대로 탄이 마를날이 없는 총입니다 특히 PKP와 다르게 이 총은 하단부에 달려있는 언더배럴 샷건이 진짜 물건인데요 당전 포함 총 18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사 속도는 12mm 오토보다 더 빠르고 데미지는 더 강력합니다 근중거리는 브라보 스코프를 이용해서 적을 상대하고 초근거리에서는 마스터키를 사용하면 이상적일 것 같아요. 참고로 히파요 명중률도 매우 우수합니다. 추천 파츠는 브라보 2.5 가변배율, 짧은 총렬, 백병전, 그리고 마스터키입니다. 자세한 파츠 정보는 영상에 띄어지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 오케이 어이 좋아요 아, 뭐? 뭐? 어이, 어이, 오, 지... 오, 지... 이 l c 다뭐에 죽어 아유, 이제 좋아서 그냥 하늘로 날아가시네. 날아가셔. <목소리> <목소리> 발소리가 막 나는데. 발소리 나는 대로 뚫었더니 노다지더라? <웃음> 이상하게 발소리가 나서, 어, 뜯었더니 노다지야. 야, 대박. <웃음> 싹쓸었네, 내가. h e h e l e h h e h e h e h e h h e h e h e h e h e h e 아이씨고 뭐. 아우, 트롤라할까 트롤 할까? 아 트롤 하고 싶다. 아 트롤 너무 하고 싶다. <웃음> 게이드? 음 좋아. 아이고. 아유, 그냥 꽉 찼네. Get down! 이게 총이냐 아유 이게 총이냐 기계총이냐 아 깜짝아 데스가 엄청 적어졌어 204에 와가지고 아니, 아니, 왜 <웃음> 뭐야? 뭐지?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.